바로 5억에서 4억으로 떨어지고 3억대까지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또뭐 청수에 따라 약간씩 틀리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똑같은 타입에 4억 7천을 주고 샀고 어떤 사람은 같은 뭐 22층이죠 청수를 우리가 구간별로 나눠서 뭐 금액 금액만큼 차이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 34층 같은 경우는 또 3억 7천에 주고 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월등하게 잘 샀는 거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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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12억을 찍었다가 내려간 거야 12억을 주고 산 사람이 잘못 사는 거죠 그리고 물론 청수마다 구간별로 이런 뭐 금액이 나눠져 있지만 은 사실 저도 주변에 뭐 시행사 대표들이 좀 있지만 은 이런 뭐 분양사든 시행사든 간에 구간별로 청수별로 뭐 이렇게 금액 차이를 갭 차이를 줘 놨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수익금 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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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32평으로 해서 제가 맞춰놨는데 5억 8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현재 3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 지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프를 따로 크게 화면에 우측에 한번더 띄어 놨죠. 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봐도 뭐큰 화면을 띄우면 두 개가 왔다 갔다 그래서더 눈이 얼른 얼른 걸릴 수 있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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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다시, 바닥으로, 4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다. 뭐 그래프만 봐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뭐, 대곡동의 25평 같은 경우는, 2억 2천. 이거는 뭐, 엄청나게 또 올랐다가, 3억 3천 뭐, 내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금액 자체가 별로 안 높다 보니까, 그래프가 그렇게, 요동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동, 코롱, 하늘채, 34평에, 4억 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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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 화성, 타운 마찬가지 24평, 1억 8천인데 뭐 여기는 큰 차이는 없고 2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좀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 뭐 드루파크 캐시시 이게 날짜별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가 날짜거든요. 날짜별로 나오는 건데 전 4평에 4억 2천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뭐 5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뭐 거래는 4억 3천, 뭐 4억 4천 뭐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그립니다. 일단, 적은 금액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다. 감산동, 우방 더브리시티 뭐, 23평, 21평. 그리고 월성도 프로지오, 8억 거래가 되었는데, 56평. 최고가는, 뭐, 여기 34평 기준입니다. 5 8 0 0 5 9 0 0 거래가 되었다가, 상 6,000, 4,000 거래가 되었는 걸로 나오죠. 요거는 33평 기준이고, 현재 실거래되는 브루지오 평수는 56평에 8억의 거래가 되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8억짜리가 갑자기 뭐 3, 4억 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월세동3성거리인 32평에 4억 8천 거래가 되었고요. 뭐 최고가도 크게 없어요. 거래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월성 메르디앙 마찬가지 34평 기준에 4억 5천. 최고가는 뭐 6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었네요. 그리고 뭐, 요, 일구천 같은 경우는 좀 뭐, 왔다 갔다 그리고 뭐,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뭐, 살짝 좀 내려오는 요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두루센트를 같은 경우도 29평, 뭐, 최고가는 7억까지 찍었네요. 최고가는 33평 기준에 7억까지 찍었다가, 뭐, 최한은, 왜 나와, 이거? 5억 9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두리동 삼정그림빌, 뭐, 32평에 5억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뭐, 3억 8천. 예, 23평 기준으로 나오네요. 3억 8천 거래가 되었다가, 바닥은, 아, 이, 걸그래프가 그 잘안 나오네. 2억 9천. 그렇다고 크게 많이 내린 건 아니죠. 이게 사실 많이 거래가 안 되었다 해도, 날짜별로 쭉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찍어보기는 힘듭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요 거래되는 내용만 보시면 되고,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 것들만 제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단태원, 메, 메트로 같은 경우도 4억 5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는 거의, 거의 뭐 거래가 없는 걸로 나오고, 그리고 월성, 삼전거린 42평 기준에 7억 7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는 32평 기준입니다. 최고가 뭐 6억 2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거래도 많이 없는데, 뭐, 요, 또, 안 나오네, 이 그래프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앱성 포레 같은 경우도 33평 기준에 4억 4천, 그리고 33평 기준에 최고가는 6억 6천5 0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4억 4천5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가람주공 같은 경우도 24평 1억 4천, 뭐, 여기는 잔잔하게 거래가 조금 되었다가, 뭐, 떨어진 것도 크게 많이 없죠. 금액이 워낙 저렴한 것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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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 6천까지 거래를 했다가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뭐 거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은 기증 사실로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진천양 AK 그랑폴리스 뭐 크게 이름은 없는 아파트 같은데 최고가는 5억 5천 뭐 최하로 거래되는 것은 3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배 아이파크 2차 뭐 최고가 6억 7억 2천 찍었다가 현재는 4억 7천 거래가 되었죠. 그리고 성당레미안 이거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날짜별로 나오다 보니까 알아서 보시면 되고 2억 5천 5백 거래가 되었고 성서 8주공 1억 5천 뭐 이런 같은 경우도 크게 많이 안 오르고 크게 많이 안 내렸죠. 평균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들은 통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은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 3급평 기준에 4억 3천 거래가 되었는데 여기도 크게 거래가 있지는 않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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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최고가 35평 기준에 오게 되면 6억 7천 거래를 했다가 4억까지 거래가 됐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어, 한양수 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직거래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이 직거래가 뭐 의심스러워 보지는 않아요. 큰 가격 변동이 없기 때문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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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평 기준입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뭐 장기, 영남, 여기 같은 경우도 4억천까지 올라갔다가 3억천까지 떨어졌는 것이 확인이 되고, 평균적으로 뭐 3억대도 가격 차이가 변동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4억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뭐 3억대로 떨어졌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달서구는 3억대, 뭐 2억대, 1억대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입니다. 뭐 월베 히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보면 4억 8천, 4억 9천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3억으로 떨어졌죠. 거의 뭐한 2억 가까이 갭 차이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22년도 현재 금액이 예전에 2016년 금액과 비슷하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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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에 거래가 되었는데, 뭐, 최고가는 5억 9천, 거의 6억이었죠. 그러면 이것도 한 2억 빠진 케이스가 되고, 편한 올베도 마찬가지, 이게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뭐 전세 위주로 좀 거래가 되었다는 걸로 확인이 되고, 4억 4천 거래가 되었다가 2억 8천. 이야, 이거는 진짜 뭐 예전 가격으로 그대로 요래 간다면 2017년 가격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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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k c 시스위치 마찬가지, 최고가는 또안 나오네. 컴퓨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 자체는 좋게 제가 만들었어요. 5억6 0 0 0 4억4 0 0 사실 지금 달수고는수승가하고 틀리게 5년, 6년 전, 5년, 4년 전 가격으로 거의 내려가는 것들이 눈에 서서히 보입니다. 그리고 월베이 차, 이것도 동일한 가 아닌가 몰라. 자 7억 2천 올라갔다가 4억 6천까지 떨어졌죠. 요것도 그대로 쭉 가봅시다. 2019년, 2018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요거 그대로 딱 가보면, 눈으로 보이죠? 야, 생각외로 달수구가 수승구보다 어쨌다지 보면, 뭐 가격이 높은 아파트들이 많이 없어서까지 4년, 5년 전 가격으로 내려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네요. 어... 히스테이트축전역도버스트 52,000, 뭐, 거래가 없고, 3억대, 2억대 아파트들도 몰뭐 올라갔다가 지금 이것도 봐요. 쭉 내려가면, 2016년, 17년 가격입니다. 와, 뭐, 희 유튜브, 제 유튜브에 있는 분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뭐, 그만큼 외치 사태이. 자, 내려갔습니다. 이제 사십시오. 야 이거, 달수고는 생각이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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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데, 7억 6천에서 6억 4천. 1억 분이 안 떨어졌습니다. 어, 다수고 생각 외로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3억대, 1억대, 2억대 거래가 좀 많이 되었고, 삼정 브리티시 용산, 4기성 거래가 되었다가 뭐 3억 6천, 뭐 1, 2억은 여사네요. 그리고 5억대 아파트, 쭉 전용 화성, 쭉 갔다가 뭐 내려가는 데 없어요. 거래내역이 84타입에 5억 4,900 거래되는게답니다 자, 수성구를 보고 지금 달수구를 봤는데 수성구는 워낙 비싼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뭐 4사 5억 그렇게 하락했는 것들이 확인되었는데 그래도 2016년, 17년, 18년 가격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들은 없었는데 달수구는 실제 예전